못하면 한번더안할수 있나요? 아니요, 아, 그런 아, 거 아, 없어요. 우리는 이 원샷으로 끝나는 겁니다.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? 네. 아, 저 떨리는, 아, 나 잘하고 싶단 말이야. 원테이크 going to go 는 o t 그러면 o u s e I'm going to go to t 미리 죄송합니다. I'm going to go to 나의 친구야 오늘은 어디 가니? 무슨 일하고 하루를 흘러가니 밤을 새고 기타를 치고 꿈도 꾸지러술 파붓고 시비 붓고 한숨 쉬며 생각하니 그곳은 산 나의 허니 이것만은 기도해줘 더럽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 모습 이제 변치 않게 크라인더 아... 사랑해요 감사합니다